어도만잘했어이렇게지안됐 몰랐답니다. 몰랐답니다. 그들도 몰랐대. 귀신들 보이고 그리고 이제 냄새 같은 거다 느껴지고 그리고 꿈을 하면 이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손 하나가 제 머리를 딱 잡아당기더라고요 지금 이쪽 뒤쪽에 보면은 있어요 있고 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뭔가 다른 게또 느껴지거나 어디에 뭔가 망치로 맞는 그런 느낌? 몸은 너무 안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더 져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 그만 좀 이제 그만 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 일이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된건 아닌 것 같거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응. 응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짜증 나고 쏙은 속대로미식긋고 응. 엄마의 사주를 보면 본인은 사주를 보면 우리 같은 제자다 나와 같은 제자라고 벌써 어렸을 때부터 어, 신도 보여줬을 거고 허주도 보여줬을 것이고 느낌도 예감도 다 줬단 말이야 어 그때부터 본인이 꿈도 이상하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다고 어 근데 누구가 제일 조장이 되었냐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던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던 곳이 이 시골이었어? 예, 네, 시골 시골에 턱마루가 어, 있던 집이었냐 고 혹시 우리가 신발을 벗고 네, 마루 위에 살려. 맞죠? 네. 왜냐하면 이 밑에 옛날에 우리가 구렁이는 업이라고 해요 집안에 업뭔 말인가 알아 듣겠어요? 네. 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 업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어 나오니까. 어떻게 하다가 발견이 됐겠지. 삼촌이 잡았는지 사주를 담궜는지 업은 잘못시면 굉장히 덕을 볼수 있지만 자칫 잘못 모시거나 내쫓거나 업이 나가거나 잡거나 어. 해버리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 망조가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 할아버지 때다 무너지고 그 다음 삼촌 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박씨 가정이 무너진 격인 거야. 그런데 이 박씨 가정에 유일히 남은 게 본인이 제자이다 보니까 업에서 제일 지금 벌을 많이 쳤어. 본인한테 업에서. 그렇다 보니 그 이후로부터 본인이 돌아보며 본인은 제자이다 보니 눈으로 보고 몸으로 걷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격이고 지금 대화하니까 목 조금씩 괜찮아지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냥확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사실은 박씨가정 조상보다는 하,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많다. 여운신 하나, 수살기 여운신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여운신 하나, 어, 삼촌 자 하나, 그 삼촌이 감고 온이 구렁이 업 응. 구렁이에서 이렇게 자꾸 목을 옥죄고 몸을 다 이렇게 감고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는 것 같을 것이고 어? 근데 이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본인 역시도 본인 욕심 풀기 바빴고 사실은 그리고 한말디더 하자면 니네 속을 너무 안 내비치고 상대가 알아 맞출 때까지 끝까지 말안 하고 있다가 혼자서 감고 집에 와서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 못 맞추나부터 시작해고 너의 생각과, 야린 생각과 마음을 생각을 조금 해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딱 그들이 뭐 잘못되었을까? 지금부터 도와줄 테니까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고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여기에도 부적 있어요? 응, 빼세요 뭐 하자고 이거였는데, 잠잘 자라고? 감옥이다, 여기가. 응? 여기가 감옥이야. 나까지도 오지도 못하게. 어? 저거는 뭔데? 뭐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무지했냐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복용하고, 무슨 수술인지도 모르고, 그, 매, 그 수술 때에 누워? 그래 놓고 저 사람들이 나 온몸을 이렇게 해집어 놨어요. 얼만 탈수 있어? 자두개 잡아봐. 내가 오늘 여기서 있는 거는 다 걷어서 간다. 아? 어? 아이고 잠시 잠깐. 아 씨발. 내가 재밌었는데 네하고. 응? 야 매일같이 너 머리 아프게 하고, 어? 너 어, 목을 이렇게 감고, 딱 이렇게 있으니,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눈알 빠질 것 같고, 아니야? 어? 숨은 숨대로 못 쉬겠고, 목은 퀵퀵퀵 끓이고, 어? <웃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 일단은 안 갈라 하겠지, 어? 잠시 잠깐, 쌤이 가둬놓고, 어? 너의 몸에 가둬놓고 간다고, 어? 올라가야 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건 동서남북 길문의 깃발이고 응. 어 하나씩 차례차례대로 알고 가고 나면 은 하나씩 해결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야 알아 진작하란다 알았죠? 응. 어, 이렇게 마무리 질게요. 해운년은 인민연이고 달의 월간은 <웃음> 7월 상달입니다. 좋은 인연을 줬다고는 하나 그 인연 안에서도 찾지 못했었고 물론 그 무당들이 인연 맺은 무당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 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박씨 가정에 박씨 명당 안으로 이날을 접을 적지 부정형정이 없겠는가. 천신령님 만신령님 모셔다가 임시제자모음주 대신 앞을 서시고 부정형정 마누라 모셔놓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천부정 만부정이 들어온 게 있다며 지금부터 낱낱이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오 박씨가정의 박씨 명당 안으로 부정 형제 걷자고 하니 제일 먼저 이렇게 업이 탈이 난 부정이다.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업이 나가는 형국이고 내 쫓은 형국이고 그래서 업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탈을 잡고 들어오는 부정이 분명하고 박씨가정 이 상문이 상문 주당이 들어온다. 상문 부정 이 어, 3년 안쪽으로 상이 났었다. 어, 누군데? 작은 이 부정을 걷지 않고 이사를 걷지 않고 나니 본인은 자꾸 잠기는 현국이고 음. 귀신을 찾아봐도 안되고 대마를 찾아봐도 안될 것이고 신을 찾아봐도 안될 것이고 아무리 의학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의학으로 약을 먹어봐도 약발이 안받게 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이 부정, 천부정, 만부정 걷절 적에 박씨가정의 상문화 부정 제일 먼저 들어서고 업이 나가는 부정이 들어서고 박씨가정의 본인이 아는 거. 그래 꿈으로 선몽받고내 예감 직감으로 왕래하던 부정이 분명하고 상문 부정이 들어오면서 박씨가정에 이렇게 산소 이렇게 묘를 이장을 하면서 묘탈 바람 묘탈 이장 부정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선다 어 그렇다 보니 박씨가정에 아들을 준다 해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고 맞지 않냐고 어 아들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 가정에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을 준다 해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어, 그래서 이가정명당안늘에 부정영정 거들 적에 만부정, 천부정 썩하니 거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휴 우리야 오늘날에 이렇게 부정영정 걷자고 하니 상문부정 끝에 달아오는 거 엇부전 그때나 따라오는 그렇게 작은 아버지 내가 제일 먼저 들었었다 내가 오면 온줄 알겠냐 가면 간줄 알겠냐 어느 무당 하나 나한번 풀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냐 꿈으로 선봉 주고 눈으로, 눈으로 너에게 보여주고 망음으로온기기를다 놓아도 내가 왔는줄 알았느냐 너 역시도 내가 난지 작은 아버지인지 귀신인지 허준지, 어, 그래 너 좋아하는 구렁이 신인지 알지도 못해놓고 아니냐 집안에 구렁이가 나온들 내가 어 그게 업인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 쫙 밑에서 나오는 저 뱀을 잡아가 어 나도 좋고 우리 아버지도 좋고 어내 몸도 사실은 죽기 직전에 몸이 별로 안 좋았다고 응 음. 그러니 잡아다가 사주도 담가 묻고요. 어, 산에 있는 술집에서도 들짐승도 내가 잡아다가 집에서 구도 묻기도 하고, 어, 먹을 거안 먹을 거 내가 다 먹고, 근데 그게 내가 벌이 될줄 모르고, 내가 내 죽는 길 여는 건지도 모르고, 어, 내가 죽어 너한테이 오니, 이거로 풀기 전에, 죽고 나니, 이 무서운 거한테 탁 잡혀가지고 내가 어지도 가지도 못하는 영국이니, 폭력 아닌 폭력 쓰기 시작했고 대마인지 폭력인지 모르겠단다 삼촌이 네, 뭔 말이고 대마하면서 때렸어요 나는 모르지 아까 그, 너 인터뷰할 때 이런 말안 했잖아 삼촌이 그런다 어? 대마를 하면서 너를 두드러 패고 강압적인 말투와 맞아요, 맞아요. 강압적인 몸짓과 결혼이 위축되기 바빴고 그,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당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무당도 싫고 <웃음> 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다 <웃음>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급살로 머리가 터져 죽었는지 아파 죽었는지 응 죽어보니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머리도 아프게 하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받게 하고 나도 죽어서나 살아서나 내, 생, 내 생전에도 은내생 입원을 뻗그지도 못하고 죽었나오니 죽어서도 이렇게 매여서 너하고 같이 이래 메여있는데 너가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풀고 가지도 않고 그냥 생짜 죽음이 된다 하면 오늘날에 이렇게 제일 먼저 삼촌차 상문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제일 많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와서 무전 끝에 들어온 거, 어 안나치 좀 풀고 가고 영산에 매여 있다면 오늘 선생님이 영산 고를 좀 풀어 주시고 창문에 내가 매여 있다면 창문 고도 풀어 주시고 살아 있는 내 조카의 이 한마 한스러운 이 마음에 매여 있다면 이 마음에 고도 풀고 가고 오늘 닫고 가고. 할 테니, 오늘 지금부터 낱낱이 그거를 풀어가고 닦아와 봅시다. 스스로 자백하고 가. 음, 누가 이렇게 건들건들한데? 아가 나요? 응? 응? 한동안 그렇게 같이 먹 뭐? 크게 말해봐요. 그렇지요. 이 개새끼들. 삼촌 제자 봐요. 삼촌 제자 봐요. 어. 그래 너무 한동안 힘들었다. 나좀 풀어 달라고 하는데. 어더 매이게 하고. 어 근데 삼촌도 살아생전에 잘한 게 없다. 그걸 왜건드는 그래. 어? 나도 살아 싶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거나 그래 잡아 먹으면 되나. 어? 그게 뭐라고 건드려 가지고. 어? 현숙이한테 와서 뭐 했는지 이야기 하세요 미안하네 미안하죠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이야기 하세요 이 씨발 것들이 국만 잘했어도 국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안됐잖아 몰랐답니다 그들도 몰랐대 어. 그런거는 무슨 무장진이야 응, 몰랐대. 그래 하면 안 되지. 삼촌, 그럼 삼촌도 살아생긴 이런 거 알았나? 어? 그럼 우당들만 사탈 거가 삼촌 살아생기 이런 걸 알았어? 어? 알았지 그런데 뭐 잘한 거 있어서? 삼촌이 지금 제일 삼촌을 묶어두고 메어 있는 게 뭐냐고. 그롱이. 그래, 그럼이. 무당들 다 줄이 죽이겠다고 하고, 그 무당들도 잘못이지만, 살아생전에 삼촌이 몰랐던 죄다, 이게. <웃음> 오늘은 이 제자 보세요. 오늘 이 제자 보세요. 오늘은 이 제자가 알아드릴게. 오늘 이 제자가 알아드리고 어? 삼촌이 매여있는이 영상구도 풀고 가고 응? 이 제도 오늘은 좀 닦고 가고 이 제자가 잘 분리하고 닦아주면 삼촌도 그 세계에서 많이 공들이고 닦아야 됩니다 어? 얘 걱정돼서 어떡해 가 그래도 오늘은 가셔야지 이제 어? 그래 현숙이 죽을까봐 걱정됐다 어. 얘는 어떡하냐고 현숙이는 나한테 맡기세요 조카는 나한테 맡기라고 이 선생한테 맡기라고 응. 다른 조상들도 다 있어 그래 근데. 알아요 응. 다들 마음이 같아 그러면. 죽을까 봐. 어떡해. 진짜 아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몸에서 안 나가는 거야. 응, 맞습니다. <웃음> 근데 무당들데 그걸 모르고 신이라고 하고. 그거 언니, 어. 신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에가 지하는 줄로만 알고. 응. 어떻게든 얘 미친년 되지 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음. 어떻게든 정신이라도 안 놓으려고 삼촌. 하는 건데. 조상들도 죽은 혼신들은 이 산, 산 조카한테 와 있으면, 어? 산 사람한테 와 있으면 힘들어요. 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 어? 그거 도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오늘은. <웃음> 열어줄 테니까 가시고 풀어드릴 테니까 올라가시고 어? 응. 잘 풀어드릴 테니까 응. 오늘은 싹 실컷 놓으시고 놀면서 몸에 삼촌이 앉아있던 흔적들 낱낱이 닦으세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삼촌하고 영산하고 영산하고, 영산하고 업을 이렇게 분리시켜 드릴 테니까 알았죠? 오늘은 싹 닦아서 걷어서 가봅시다 응. 다시 한번 놀면서 싹 닦아 가세요 갑시다 질고 아 놀았습니까? 시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렇게 싹 닦아서 다 놀았다 싶으면 밖으로 이렇게 어수가 봐봐 옷은 밖으로 이렇게 던지면 돼요 앞에다가 알지? 어 그리고 또 있는가 가봅시다 뛰어봐. 아샷데 <목소리> 누군데? 응, 나 봐봐봐 벌써 아까 다 봐왔는데 뭐이 씨발. 아씨가 아깝네 아깝지? 응다 어. 음, 됐는데. 됐는데 다 됐지? 어. <웃음> 다 됐는데 그지? 응 어. 어, 아깝지? 내 맘대로 다 실수했는데 그렇지 씨발. 바... 어. 다 거의 다 신청을 해버리냐 그러니까 어. 내가 선조도 내가 하고 네. 내가 대신도 아. 되고 아내 어. 맘대로 다 뜰수 있을까? 그렇지. 조금만 어. 어. 더있으면 완전 내 건데. 와, 조금만 더있으면 완전 내 건데. 어. 완전 내거에으면뭐하 걔? 어. 어. 어. 내가 신하고 무당하고. 그렇지. 근데 뭐고다 <웃음> 해야지. 어, 어. 맞지. <웃음> <웃음> 아, 씨발, 전나 어. 아깝네. 전나 아깝지. 어, 이따 더 볼까? 너의 생각에 이 궁금하지 않고 여기 와서 뭐 했어? 무당하자 했고, 어 제자하고 싶게끔 했고 무당들 찾으러 댕기를 했고, 어내말잘 들었거든. 어 그렇지. 네말잘 들었지. 어떻게 잘 듣대? 내가 내가 신인 줄 알고. 그렇지. 누가 신인지 몰라. 어 맞아. 음. 얘가 신인지 걔가 신인지 꿈에서 얘가 신이냐 얘가, 얘가 신이냐 얘가 음. 못 오거든. 음 맞지. 그러니까 내가 사해사 잘 달고드니까. 그렇지. 음. 나만 응. 따는 거지. 응. 그러니까 다 응. 떠나잖아. 그렇지. 응. 응. 다 됐는데. 응. 아. 물리다 물리쳤는데. 걔네. 응. 얘 도와주는 것들 다 대쳐버렸거든. 응. 도와주는 게 어디 있었냐. 응. 도와주는 건 있었고. 응? 근데어떡하으로잡혀가서 응? 응? 하... 네가 어떡하면 좋지. 이걸 어떡하면 좋아. 오늘 풀고 가는 거요나 봐. 그래서 오늘 어떡할 거야? 안 가면 안 돼. 안 가? 안 가면 안 돼. 가지 말고 있어, 그러면. 어. 네 발로 갈 때가 편할 것이다. 아프게 나갈래, 그냥 나갈래. 오늘 지금 이 순간 깨우치면 좋게 열어서 좋게 보내고 좋게 풀어줄 거고 아니면 메어둘 거고 응. 간다고. 어떻게 갈 건데. 아, 조용히 갈게. 조용히 어떻게 갈 거냐고. 싹 빠져서 가면 되잖아. 싹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내가 맨날 간다 해놓고 안 갔잖아. 빼줘. 좋은 말할때 가. 알았지? 어 응. 여기서 걸려서 안 나오지? 어? 어? 너 앉아봐라, 나. 너. 앉아봐. 너는 구슬할게. 문제가 아니다. 어! 아! 다시 한번 보자. 다안 끝났다 니가 왜 판단해 다 나갔다 안 나갔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이게 너의 실체야 나 이거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 피디들한테 오늘 이곳이 끝나더라도 니네 개념이 안 바뀐다 하면 이네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알겠느냐? 응? 두개 잡아 한글자막 제 이제 집에 이제 구렁이 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큰 이제 다라이에다가 풀죽을 쓰고 어떻게든 구렁이가 뱀이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을 할수 있도록 깨끗한 이렇게 볼에다가 생반에다가 어, 준비를 하는데 밀가루를 제일 먼저 준비해. 그 위에 이제 깨끗하게 했을 때 위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우리가 보통 제사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쌀을 해가지고 쌀 위에 표적이 있는지, 뭐 밀가루로 하면 밀가루로 하든지 뭐 표적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 솔잎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걸 정화시키는 거야. 집안에 탈을 잡히거나 아프게끔 뭐 나쁜 기운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이 탔다든지 그러면 옛날에 솔잎을 꼽아놓고 부정한 거 들어오지 말라 하는 건데 업 같은 경우에는 너희 집에 어떤 지금 뱀 구렁이 같은 경우에는 사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크게 업이 들어오는 걸 들어왔던 것을 내쫓은 격이고 사람의 인위적으로 내쫓은 격이고 그걸 또 잡아버렸고 하면 안 되는 어~ 이런 벌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솔잎으로 깨끗하게끔 다시 제자리로 갈수 있게끔 음, 그리고 너 몸에 나오, 있다면, 나오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여기에, 네가 앉을 거야. 너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 우리가 아무도 손을 안댄 상태에서 네가 표적을 볼수 있겠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저기 놔뒀어, 지금. 그리고 네가 여기서 움직일 거고, 나중에 그 테마를 하고 나서 너한테 나왔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돼. 오케이? 음. 응. whistle. whistle. 그러면 s t l 이 w h 올 거야. 그러면 이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이 l e whistle. whistle. w 기 i 도 아니고 어떤 조상도 아니고 사 i s 도 아니야. 어, 너희 집에 들어온 업이었지. 어, 아, 이 업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관대해서 너희 집의 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어, 벌써 화가 나셨기 때문에. 떨어져라 보이지요. 앞에 준비해놨어요. 제자가. 낚시 과정에 이 자손들은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어, 그래도 이 어린 공주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가 오늘 준비한 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받고 제자지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못다 하는 다음 생에 또다시 풀고 가시고요. 그러니 이 자손 몸에 낱낱이 자리 잡고 알 품은 것도 다 안고 새끼도 다 안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나갈 적에 표시 주세요 그래서 잠시 잠깐 제자의 몸으로 풀고 저 항아리로 올라 갑시다 알겠어요 갑시다 박씨로 가정 안으로, 박씨로 명당 안으로 옛날에 적에 모셔놨다고 꾸렁이가 분명하고 가정에 명직히도 업이 분명하다 이 박씨 가정 자손들 내가 씹어먹어볼까 오구놀구 잘게잘게 큰어먹어볼까 각기 제자들 각기 자손들 다 목에 메여서 숨통을 못 쉬게 했던 걔네 아니더냐. 아버지 때, 너희들, 이렇게 3대 아이가, 3대가 멸족하게 만들려고 너 하나 딱 끊고 가면 끝인데. <웃음> <웃음> 제가 다대할테니까 이제 그런 편이 가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다 있으세요. <웃음> <웃음> 오늘날 MC제자 잠시 잠깐, 몸주신장님 앞을 서시고, 대신님 내 앞을 서서, 불림의 업에서 간장을 하여, 불님의 신장에서 간장을 하고, 잠시, 잠깐, 박씨가 이 끌어졌다. 이 업의 벌전을 걷어가고, 닦아가고, 어, 죄송합니다. 이거 가고, 제가 죄송합니다. 받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거라. 고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잘 받고, 오늘 이렇게 올라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그서 오늘날에 이렇게 어, 신명에서 어, 너의 명잘 지켜주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이건 소원 깃발이야 어, 소원 깃발이니까 소원하는 바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리 알아 진짜 가시랍니다 이렇게 해놨네 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 뱀이 바로 스친 지 지나가는 길이거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고 표적 받았지. 어, 몸이 좀 깨운 하나. 아이 맑나? 어, 안 나가 텅해.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선 받은 거, 이거는 쌤 결계를 치고, 어, 이래 놓고, 마무리 나중에 살을 치면서, 어, 마무리를 치면 알아서 영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네. 어떤 의식을 했기 때문에. 어, 오늘 이거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다, 너희 집에는. 어,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어, 벌이 벗겨져야 그 다음 거를 행하지. 너가 해, 행하면은 뭔가 국발이 받거나,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거나 하는데, 네. 첫 번째 이 맥을 못 풀다 보니까, 음. 아무리 그 다음 좋은 걸한 번에 니가 돈을 들여가지고 굿을 해본다, 그 굿이 맥히지가 않는 거야. 음. 뭔말는 내가 듣겠나. 어.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해놓고. 그 전에 구수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어? 빙이니까 테마를 해야 된다 이게손발 여기 꽉 잡게 해 놓고 사방으로 잡게 해 놓거나 아니면 다 묶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그냥 빼내려고 하는데 누구야 빼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가슴이 일단 뻥 뚫린 느낌이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 생각이라든가 개념 같은 마인드 같은 거 행동들 그런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더 노력하고 네.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먼저 여기저기 많은 이제 어, 무당들을 찾아가서 어, 솔루션도 많이 해봤고, 굿도 해봤고, 테마 의식도 많이 해봤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례자의 집안 내력을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박씨 가정에 위대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어, 많이 모시고, 알고, 그리고 섬기던 그런 업이 있었는데, 그 업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삼촌자가 되었던 이 박씨 가정에서 내려오는 우리 자손들이 그걸 탈을 잡고 손을 댄 격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이 너무 많이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그, 어, 구렁이 업한테 업에서 들어온 벌을 벗기는 게 그리고 어, 다시 되돌려 넣는 게 일본, 첫 번째 어떤 솔루션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례자 몸은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구렁이가 원하는 걸 제가 준비를 했고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몸에서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뱀처럼 꼬기도 하고 몸을 몸을 막 이렇게 어 움직이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이제 행위를 좀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레자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나오는 과정을 그렇게 어 자레자하고 풀면서 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좀 차례차례대로 제대로 알고 기도를 행하면서 그 과정을 꾸준히 지속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음.